안녕하세요 블랙형입니다. 어떻게 한주간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렇죠. 오늘 컨텐츠는 요즘 좀 바람도 불고 많이 부는데 본의 아니게 사람들이 머리숱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그 숱이 날림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머리 길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짧게 스프레이 뿌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약간 좀 짧게 쳐가지고 리젠트 어, 댄디 리젠트를 한번 쳐보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보시죠. 머리를 자르고 싶은데, 네, 제가 머리숱이 없어가지고 좀 기존 스타일 말고 새로운 스타일로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근데 머리숱이 없어요. 그래, 일단은 머리숱이 좀 없으면 네.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네. 머리가 짧아지면 머리숱이 다날아갈 거라고 생각한다 말이지.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버려보자고 그러면. 음,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머리 양쪽 사이드가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길었잖아. 근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은 무섭잖아 이거를 네. 잘라내면 은어대버리 되는 거 같아요 <웃음> 뭐 그럴 수도 있고 네. 마음이 네. 계속 그렇게 어려운 거야 마음이 네. 그래서 형 같은 경우는 이 부분들을 좀 짧아가지고 조금 짧게 칠 거야 음. 그리고 앞머리도 마찬가지야 앞머리 같은 경우도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너무 머리 자체가 길면 갈라지거나 옆으로 넘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지 이렇게 갈라지거나 아니면 넘어가거나 아, 이렇게 해야지 <웃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너무 길어도 안 좋고, 맨날 처지니까. 네. 어, 그리고 여기는 까불어지는데, 여기는 이렇게 납작하게 되는데, 네. 이 부분만 이렇게 맨날 부어오르잖아. 음. 어, 그래서 오늘 좀 약간 컨셉은, 네. 어, 약간 댄디형이면서, 네. 너무 어, 좋아요. 좋아? 네. 어, 그래 모발 자체가 얇지만, 이 얇은 사람도 약간 좀 이렇게 댄디하게 좀 머리를 좀 자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트렌드하면서 기본적으로 위에 좀 약간 짧으면서 네. 약간 리젠트하게 약간 리젠트 컷으로 음. 자르는 거야 근데 음. 리젠트 컷 자체를 너는 잘 모를 수 있어 아, 근데 머리가 이렇게 얇은데 돼요 그게? 해야지 어, 어. 하게 만들어야 돼지 우리가 그렇지. 보통 어, 이렇게 오면 미용사가 할줄 알아야지 뭐든 음. 내가 오늘 해낸다 음. <웃음> 일단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머리 자체가 지금 위에가 너무 그 길잖아. 오케이. 머리 위에가 너무 길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윗부분을 먼저 좀 잘라줘야 돼. 자, 이제 너는 듣고 있어. 내가 이제 우리 초보자, 초보자 미용사분들한테 알려드릴 내용은, 기본적으로 머리 자체가 길다고 손님들이 워낙 그 힘들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이거를 좀 과감하게 잘라 주는데 보통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나눴 을때 하나 둘 3분의 2 정도를 잡고 어렵지 않게 좀 잘라 주셔야 돼요 이거를 너무 어려워하면 본인도 어렵고 손님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다 어려우면 어떻게 돼 머리 망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모발이 얇다고 해가지고 계속 자꾸 이렇게 좀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너무 머리를 길게만 놔두면 바람 불어가지고 넘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약간 힘든 거잖아 손님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좀 과감하게 우리 미용사들도 어느 정도 과감하게 좀 잘라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쪽의 부분을 좀숱 없는 부분에서 앞머리가 옛날에 일자로 자른 진다는 사람도 있었어 앞에를 자르면 나는 일자가 잘라요뭐 이렇게 뜨는 머리 잘려요 하는 분도 계셨긴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차곡차곡 층을 내서 자르면 그렇게 일자로 안되는거야. 그리고 중요한건 모발이 이렇게 길어도 길어도 좀 적당하게 3분의 2그 그러니까 길이만큼의 3분의 2를 잘라나가면서 앞쪽 머리를 손질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중요한건 양쪽 사이드가 없어. 음. 양쪽 사이드가 없는데 중요한건 이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자르면 안돼.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잡고 자르면 안돼. 그럼 어떻게 돼? 속에가 파져.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앞머리 자를 때 제일 중요한 건 기본적인 중간층을 먼저 잘라줘야 돼. 가운데 있는 맨, 맨 앞에 부분을 먼저 이렇게 잘라주는 거야. 그래서 가이드 라인을 맞추는 거야. 알았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세요. 대신 드는 각도는 이쪽, 앞쪽으로는 90도고 이쪽으로는 90도. 그러니까 일자로 봤을 땐 0도죠. 0도. 이게 이렇게 이렇게 놔뒀을 때는 0도.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선에서 이 부분이 0도라고 치면 앞으로 조금 뺀 상태에서 그대로 한 번씩만 이렇게 툭툭 쳐주세요. 그리고 내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얼추 길이가 맞았잖아. 그럼 양쪽 사이드 길이가 조금 길 거야. 그거는 이제 나중에 양쪽 치면서 같이 정리를 들어가야 돼. 이거를 잘 잘라야지 안 그러면 힘들어. 머리가 다음이 없어. 그래서 요거는 조금 보시고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앞머리만, 중간만 먼저 한번 잘라주세요.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면 그냥 이렇게 머리가 숱이 없으신 분들 오면 어느 정도 스타일에서 또스타일 나오는 거야. 그리고 모발이 짧으면 훨씬 더 편해. 모발이 짧으면 그 길이 손질이 너가 편하다고. 응. 숱이 없는 사람들이 모발이 기니까 이리로 날아가려고 저리로 날아가고 하니까 힘든 거고 모발이 좀 짧을수록 선에서 만지기가 너무 편하다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야 우리가 힘들어 왜 자신이 없으니까 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잘라 주시면 일단 라인이 잡히지 그지 음. 자 멋있는데 그리고 <웃음> 가운데 잡아 주시고 여기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는 요 정도에서 3분의 1을 먼저 잘랐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 사이드를 자를 거예요 사이드 자르는 거는 제가 이제 아예 그 1인칭으로 또 이렇게 좀 보여드리면서 잘라 드릴게요 보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이 부분이 너무 많은 양이 있어요 그래도 그전엔 투블럭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댄디형이라고 그랬죠 약간 리젠트는 위쪽이 좀 떠서 이렇게 살는 거니까 이따가 그거는 마무리로 하고 기본적으로 위쪽을 자를 때가이즈라고빛 배운 적 있죠 그거를 이렇게 한 번씩 쳐주세요 천천히 제가 오늘 천천히 좀 자르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클리퍼로 먼저 밀어도 좋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대고, 이 앞, 앞쪽에 나를 대고 올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살 올라가겠죠?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쭉 올라가요. 이렇게. 이렇게 좀 올리시고, 그리고 숱이, 아무래도 위쪽에 많지 않기 때문에 위쪽은 같이 연결할때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식으로 핏하고 가위질을랑 같이 이렇게 자를 수 있으시면 다 자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퍼로 귀 위의 선을 똑같이 자르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다들 배우셨으니까 점점 갈수록 조금씩 그 쉬워지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어차피 계속 해야 될 일이에요. 저희에게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머리를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해서 90도, 80도, 이렇게 90도, 80도 들어가면서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대신 댄디형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잘라준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시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천천히. 그리고, 요 가이드라인을 살짝 애상하게 잡아주셔서, 좀 이렇게 숱도 많아 보이게, 약간 소프트하게 치시는 거예요. 댄디형은. 댄디형 소프트하게. 그 다음에, 귓 바퀴 위에, 여기 위를 살짝 이렇게 그려내 주시면 돼요. 라인을 따라서. 요거 잘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를 잊지 마시고 천천히 해주세요. 그리고 물은 아직 뿌리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는 물을 잘안 뿌려요. 물 뿌리면 층이 잘안 보여요. 그래서 물안 뿌리고. 다음 반대편 그리고 이제 여기 앞쪽에 라인을 살짝 이쪽으로 넘겨주세요. 여기 관자놀이 쪽에 있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잘리게 되면 나중에 여기가 푹 들어가서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위쪽 머리 옆, 옆쪽 머리만 좀잘라낼거예요 이런식으로 천천히 슥 올려주세요. 이런식으로 똑같이 올려주시면 돼요. 스포츠 자를 때 옆에 올렸던 부분들이나 위에 자르는 부분이나 다 비슷하게 어떤식으로든지 응용이 가능하니까 이런식으로 좀 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 치셨으면 다시 클리퍼 클리퍼를 살짝 정리해서 댄디용으로 소프트하게 머리를 잘라 주시는거예요 라인 뒷바퀴 위쪽에 라인을 살짝 잘 도려내 주시고 옆에 라인은 치시고 오늘 컨텐츠는 어쨌든 댄디 리젠트 컷으로 약간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소프트하게 이런식으로 옆에가 숱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너무 바싹 치시면 안 돼요. 2mm 드시고, 2mm 하시고, 살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좀 리듬감 있게 커트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음, 이런 식으로. 자, 똑같아요. 뒷머리 같은 경우도 리젠트로 하기 때문에, 뒷머리 쪽은 위쪽에 지금 숱이 이 위쪽으로 없어요 숱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를 계속 이렇게 길게 놔둘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조금 리젠트 하면서도 여기도 똑같이 일반 인 사람들과 똑같이 어느 정도 선에서 살짝 올려주셔야 돼요 대신 뒤통수 이 어떤 짱구 머리 이 라인까지만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와 빛과 같이 했을 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오늘 천천히 자르죠 제가 네 오늘 천천히 자르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0.8배속으로 내려버리니까 제 말이 좀 약간 어눌해지더라고요 어이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쳐서 위쪽을 살짝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리듬감 있게 쳐주시면 되게 편하게 가이질이 돼요 연습하세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허공으로 연습하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소프트하게 옆라인을 똑같이, 이렇게 똑같이 잡고, 90도에서 살짝 들어서, 살짝 이렇 쳐주세요. 그러니까 숱이 없는 분은, 절대적으로 머리를 길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조금 조금 우리가 커트로 해서 좀 버릴 수 있게 그런 생각 안하셔도 되게 좀 우리가 좀도와드리자고요 열심히 해서 맞죠? 말을 아니지? <웃음> <웃음> <나도 모르겠네>. 알았어 요 <웃음> 이렇게 해서 약간 이렇게 좀 밑에 라인은 똑같이 약간 낮은 상고로 치시면서 밑에 낮은 상고로 이렇게 치시고 그 다음에 위에 부분은 살짝 이렇게 들어서 이런식으로 치시면 조금 낮은 상고가 되는 거예요 이건 또 밑으로 너무 올려 치시면 여기에 어떤 숱이 없기 때문에 바로 머리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너무 올려치지 마시고, 약간 여기 짱구 머리식에 여기까지만 살짝 가이질을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엔 낮은 상고로 밑에 2mm로 하나, 둘, 하나, 둘, 조금씩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또 이쪽 라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클리퍼로 할것 같으면 위에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붙이지 마시고, 위에서 허공에서, 허공에서 90도 80도 이렇게 80도 정도로 살살 네, 이미 다 잘랐구요. 그리고 밑에는 낮은 상고로 밑에는 쳐주시는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니까 이거 자꾸 치다보면 어떤 머리든 응용이 되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씩 쳐 치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예. 모든 분들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약간 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아주시는거예요 깔끔하게 이런식으로 2mm로 두고 밑에 라인만 낮은 상고로 살짝 치십니다. 네. 똑같아요. 2mm 밑에 끝에 라인만 살짝. 그 다음에 한번더 정리. 그 위쪽하고 이 부분은 뒤쪽은 다 끝났습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살짝 뿌려주세요. 물을 왜 뿌려? 그러게요. 뭔지 날렸어 <웃음> 그래서 일단 그래서 머리를 위의 머리 같은 경우는 아까 자르다가 어느 정도 말았는데 3분의 2를 자르긴 하셨지만 위의 머리는 당연히 한번더 잘라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 같이 연결한다 그랬지? 아까 옆에나 그렇지? 음... 기억나? 그럼요 기억나? 너는? 네. 어,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우리 초보자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자꾸 들으시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자꾸 듣고 자꾸 얘기하면 예, 자주 자주 듣고 자주 보고 하면 뭐든지 다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저보다 더잘 자를 수 있는 미용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서 해 위에 부분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시면 머리숱이 아무리 없어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모발이 좀 짧게 쳐주시면 긴 머리보다 훨씬 더 가볍다는 거지 머리는 어때? 지금 느낌에 솔직히 까놓고. 음. 좋아? 아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앞머리 같은 경우는 난 아직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약간 갈라져. 근데 없어서 갈라지는 건 맞아. 그렇지만 모발 자체가 아직도 여기가 길다는 거야. 적당하게 여기를 살짝 치시면 이 갈라지는 모발도 살짝 체크가 가능해. 음... 봐봐. 어때? 어, 예. 네. 가려져. 맞네. 네. 근데 그걸 우리 두려워서 못 자르는 거야. 네, 두려움을 버리자, 오늘은.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저거해 보이잖아 우리가 보통 이 짧은 머리지만 크롭컷 같네 약간 크롭컷 그지 요 젊은 애들 어 크롭컷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컷으로 해서 모양이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줘도 내가 봤을 때 숱이 좀꽉차 보여서 일단 아까 그 컷보다는 확실히 다른 컷의 어떤 모양은 나오잖아 응. 그지 성공 네 어. 마음에 들어 아, 예, 그럼요. 안 어, 들면 뭐 그냥 바로 삭발 갑니다. <웃음> <웃음> 그 자리에서 바로 삭발이지. 우리는 음. 기본적인 거니까. 그치? 음. 그 뒤에도 마찬가지로 좀 잘라 주시면 돼요. 살짝 정리해서 같이. 그래서 이렇게 봐봐. 이런 식으로 머리를 길었을 때도 이렇게 길어가지고 숱이 없는 분들을 한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숱이 없다고 생각해서 머리가 길고 숱이 없는데 머리 자체가 막 이렇게 길어 가지고 막 날라다 니는것 보다 좀 짧게 잘라서 모양을 잡고 다니시는 것도 하나의 음. 오늘 오늘 컨셉이죠 음. 그렇게 훨씬 더 낫고 제일 이뻐 보이고 네, 일단은 이런식으로 해서 일단 머리는 오늘 끝났고요 지금 상태에서 보시면 이렇게 좀 여기가 갈라졌었잖아 근데 그 조금 짧게 쳤다고 머리 자체가 그렇게 적어 하죠 네. 이거 라인적인 거는 어느 정도 만져줄 때는 훨씬 더 이쁠 거예요. 숱은 하나도 안 쳤고요. 일단 뒷머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낮은 상고이기 때문에 너무 올려서 치면 또 나름대로 이 숱이 위쪽에서 여기 지금 숱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튀죠. 그래서 너무 조금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하게 치시고 옆에서 봤을 땐 이런 식으로. 낮은 상고로만 치셔도 될것 같아요. 아직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30대이기 때문에, 그지? 네. 어, 30대이기 때문에 너무 그 아이들처럼 너무 팍팍 올려주면 안 되고 예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적당하게 밑에 낮은 상고로 쳐서 분위기 30대의 분위기는 맞췄고 깔끔한 분위기에 댄디 리젠트를 쳐보았습니다. 머리 감고 왔잖아. 네. 머리 감고서 딱 오면 이제 스프레이 같은 경우를 또 괜찮아. 지금 머리 상태가 리젠트한 거는 약간 여기를 띄워주고, 앞머리를 살짝 띄워주는 거거든? 어? 근데 기존에 머리가 길어가지고, 길어서 못 올렸던 부분을 한번 올려보는 거지. 네. 그것도 좋잖아. 음. 일단 이거를 손질할 때, 스프레이를 갖다가 약간 살짝 뿌려. 이렇게. 많이 뿌리면 안 되겠지? 그 손질은 너무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간단하게 딱 끝내야지 손질이 끝나는 거거든? 너무 어렵게 잡고 있으면 손질이 안 돼. 어때? 라인이 음. 그냥 살짝만 잡아도 이렇게 잡고 어이. 키도 커보이고 뭐? 저... <웃음> 키가 얼마나 키 커보는 <웃음> 좋죠 <웃음> 한 3cm 정도는 커보이게 해주는거지 어? 음. 스프레이를 딱 뽑아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드라이 같은 곳지드라이드라이로 드라이. 약간 그러니까. 음. 그렇지? 약간 오. 양쪽 사이드는 이렇게 좀 가려줘도 되고 음. 이렇게 띄워주면 어때? 어이. 괜찮아? 네. 그 옆에는 약간 눌러 그러니까 많이 손질할 건 없어 머리를 잘 잘라놓으면 손질은 여기서 끝인 거야 음. 손질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 손질이 잘 안돼 그러니까 스프레이를 또 너무 많이 뿌려도 그렇고 음. 적당하게 뿌려가지고 나가고 마지막에 나갈 때는 스프레이만뿌려 나가면 이렇게 라인적으로 옆에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손질하는 것도 리젠트화 된 거지 네. 그아무리 이제 오늘은 어쨌든 너무 내리려고 머리를 하진 않은거잖아 머리를 좀 짧게 해서 양복도 입어야 되고 그그 스타일대로 해서 음. 그래서 머리 상태로 해서 리젠트 완성됐습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아 네, 좋아요. 오케이. 음. 자 머리가 짧게 자른 것도 아닌데 적당하게 잘랐는데 우리 손님들이 거의 대부분 머리가 너무 짧아지면 숱이 완전히 빌것 같아서 잘못 자르는 분들도 계세요. 우리 초보자 미용사 분들 한 번씩 이렇게 보시고 머리를 잘 어, 한번 보고 좀 보고 보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자르는 데는 되게 쉽게 자를 수 있을 것이고 여지껏 제가 자르면서 계속 보여드리는 이런 커트 기법들 되게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제가 봤을 때또 어, 아시죠? 디자이너 금방 됩니다. 초보 미용사 화이팅! 네잘 보셨습니까? 오늘 자른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참고하시면 제가 봤을 때 어, 괜찮을 것 같아요. 머리를 자를 때도 좀 편하고. 근데 거의 다 저, 제가 잘랐던 그 머리 커트 기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연습만 많이 하신다면 잘 자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아, 그리고 어쨌든 그 머리 양쪽 사이드에 벌어진 부분을 약간 보완해가지고 커트를 해서 약간 살짝 올리게 되면 그게 이제 리젠트 컷으로 만들어지는데 보통 그 숱이 많아도 그 리젠트 하기도 뭐, 편하고 하지만 숱이 없는 분들도 살짝 스프레이, 살짝 스프레이 뿌림으로써 좀 약간 그 머리 모양이 나오니까 혹시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 있으면 이렇게 미용사분들한테 부탁하시면 꼭 성공할 겁니다. 네, 머리 좀 숱이 없어도 자신있게 머리를 좀 짧게 잘라도 제가 봤을 때 훨씬 더좀 어 깔끔한 스타일도 할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유익한 정보 많이 그 가져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주세요. 화이팅!